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이 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그 시샵 스크립팅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 온게 있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아,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크라소퍼 그리고 저 시샵 디자인 스크립팅이라는 워크샵에 1 3번째 있어요 그래서 13번째 거의 이 워크샵을 쭉잘 들으신 분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아, 마지막 워크샵이죠 음, 그비디오그 비디오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메시 클래스에서 페이스를 형성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벌텍스를 연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연결 순서를 일관성 있게 정하면 시계 방향으로 벌텍스를 넣어줘도 될까요?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잠깐 포토샵을 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각각에 이렇게 정점이 있다고 본다면 이 정점을 이제 연결할 때 여기가 0이고요, 1이고, 2이고. 3의 어떤 그 각각의 정점들이 있다고 친다면 이거를 연결할 때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기했으니까 0, 그 다음에 1,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1에서 2, 2에서 3, 그 다음에 3에서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각형의 면을 만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은 결국에는 자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번에는 영이랑 0에서 시작해서 3으로 3에서 2로 그 다음에 2에서 1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지. 시계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어자 여기서 이제 답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면은, 그 연결 순서의 일관성만 있게 해주면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요. 네. 메시는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면이 뒤집힐 수 있다. 라는 게 일단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네. 그리고 이걸 사실 제가 처음 답을 달때 그냥 댓글로 간단하게 달까 하다가 이거 좀 기초적인 부분이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비디오를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라이노면 라이노, 라인우, 뭐 스케치업이면 스케치업, 거기에 이제 국한된 것들을 배우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어차피 계속 바뀌고 그거는 뭐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면 배우는 거니까 좀더 펀드멘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쉬 같은 경우는 그, 벌텍스들이 있고요 정점들이 있고, 이 정점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이제 얘기 드렸죠. 특별히 이제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랑 가깝죠. 그메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디자인 프로블룸에 맞춰서 그 프로블룸들 가장 설명,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하는 능력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에게 핵심되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메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더 많이 있겠지 포인트들이 계속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메쉬는 삼각형이에요. 모든 거다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더 로레벨로 가면은 영, 그러니까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고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경우에는 그 법선 노멀 벡터가 위로 올라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계 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내가 벌텍 그러니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멀 벡터가 밑으로 나오겠지. 이런 예. 요런,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메시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 3D 매, 아, 3ds Max를 좀 켜보도록 할게요. 자 3ds Max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게 요즘은 되게 맥스가 좋아졌는데 예전에 이제 아주 예전에 라떼 라떼 맥스는 사실 좀더 프리미티브하게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제가 그 맥스를 켠 이유는 그 메쉬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맥스를 켰고요. 제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박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의 점이 있고요. 각각의 점들을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사각형이지만 삼각형으로 다 나눠 놓은 거야, 원래는. 예, 로우 레벨에서는 근데 어쨌든 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뭐 API가 있다고 친다면 근데 원래는 삼각형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쉬로 바꾼 다음에 면을 하나 뜯 잡아가지고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예. 지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시커멓게 나오죠. 예, 시커멓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조명 때문이도 그런데 음, 자 이렇게 보면은 저 그렇죠? 시커멓게 나오죠. 원래 예전에 이제 그 맥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 그 옵션이 있을 거야. 뭐냐면은 이 면이 향하는 요노멀 벡터 그러니까 이 법선에서 받아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면을 인식할 수 있지만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뻥 뚫려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여기 위에다가 지금 그 옵션을 제가 못 찾겠는데 음...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맥스가 어쨌든 자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주전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아 그러면 이 주전자가 보여. 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면이 하나 있어요. 예, 면이 하나 계시는데, 우리가 이노말노말 노말 벡터, 그러니까 법선이 위쪽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경우에는 이제 이 면이 보이는 거지.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볼 경우에는 이 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텅텅 빈 어떤 그 투명하게끔 보인단 말이야. 그게 이제 노말 벡터, 그러니까 법선이 하는 거거든요. 그 라이팅 계산을 하거나 면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할 때, 이제 그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그 면의 정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데타 그 스트럭처가 그러하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제가 어 면을 잡고요. 여기 하나의 면을 잡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플립을 시켜볼게요. 플립. 플립.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이쪽이 노말 법, 법선이 밑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시커멓게 보이겠지. 원래는 이렇게, 텅 이렇게 뚫어져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선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좀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자 스피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다 제가, 이것도 다 이제 하나의 정점이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얘를 세그먼트를좀 줄이고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얘도 일단 메쉬로 컨버터를 한 다음에 전체 메쉬를 싹다 잡아가지고 제가 그 스무스들을 없애줄게요.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겠지. 네, 각각 각진 면으로. 그 다음에 제가 면을 싹 잡아가지고 플립 시켜볼까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지워볼까요? 이렇게. 예. 네, 그리면은 이제 카메라가 만약에 이렇게 안쪽에서 인테리어 같은 거할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안쪽으로 잡, 잡, 잡았을 경우에는 카메라까지 잡아보죠. 네. 카메라를 뭐 이렇게 잡았다고 친다면 와이프임이 아니라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실린 형태의 벽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라이팅을 때리든 뭐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각각의 면들이 다 안쪽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카메라도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조명도 분명히 그 라이팅 칼큘레이션 할때 바운스가 이쪽으로 모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원래대로 하면 이게 텅 비어서 보인다는 거죠. 각각의 법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 이거는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마, 라이노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메시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쓰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유니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소프트웨어 단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단의 렌더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고 원래 그 공통 분모는 그러하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라이노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라이노를 키고그 다음에 음, 글라소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볼게요. 네 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해가지고, 어, 포인트에서 제가 네 개를 카피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밑에는 얘. 그리고 얘도 얘. 얘. 아이고, 잘못됐다. 다시. 얘, 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로 들어가고요. 얘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이제 위치의 포인트들이 여기 포인트로 리프레젠테이션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C샵 공부하는 거니까 C샵을 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잘 모르겠으면 강의 보세요 이거 원래 있던 강의 다 설명해 놨습니다 P0로 하고요 그 다음에 P1 그리고 P2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P3로 해가지고 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처음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 이게 뭐한 거냐면, 요거 한 거예요, 요거. 자, 여기서 지금, 그라스포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0번, 1번, 2번, 3번에다가 얘가 0번에 들어온 거고요. 1번이 여기 들어온 거고, 2번이 이거 들어온 거고, 3번이 이렇게 들어온 거라는 거죠.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메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시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메시 가지고 m 해서 n e w 해서 메시 하나 만들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라미터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브젝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를 다 포인트로 바꿀게요. 포인트 3D로, 포인트 3D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오케이 OK 누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면은 일단 에러 없고요. 다 포인트 3D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에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메쉬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 벌텍스가 있고 커넥티비티가 있었잖아요. 벌텍스를 연결하는 거. 그럼 여기서도 벌텍스가 있겠죠. 벌텍스에서 어, add, add 해가지고 싱글 넘버가 들어오는 거니까 음, 여기다 p0x, 그렇죠? 제가 카피를 할게요. yz, g 들어오고요. y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넣읍시다. 번저 것들을. 2, 3. 3, 2, 1. 1, 2, 3. 오케이. 자, 오케이. 에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소문자 M. 이렇게 하면 여기 연결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음, 봅시다. 네, 일단은 그메시가 지금 깨진 메시가 나왔죠. 커넥티비티가 안 들어가서 그래. 연결, 연결해줘야죠. 그래서, 어, 지금 일단 M 한 다음에 그, 커넥션, 에이,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다. 페이스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애드 해가지고 음, 이제 그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죠. 여기 보니까 3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죠. 네, 면을 넣어줘도 되고 네. 이 자체가 이제 면이니까 그러니까 면을 모아서 메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강의 다 만들어놨으니까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하이라키가 일단은 그래서 저는 지금 0, 1, 2, 3을 할게요. 여기 각각의 얘네들은 0은 이첫 번째 애드된 1은 두 번째 애드된 거.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레이하게 를 되면 자, 이제 메시가 이렇게 마, 만들어졌죠. 예. 네. 메시가 문제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한 거죠. 자, 일단 제가 이거 베이크 한번 떠 볼게요. 베이크. 그래서 베이크를 해 보면 다 이렇게 베이커 됐죠? 어, 지금 이게 밑에도 제대로 나오죠. 라인노에서는 어쨌든 법선이 하나가 이렇게 돼도 자, 이 상태에서 어 메시 이거 있을 거야. 요건가? 오케이. 자, 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 위를 향해 있죠. 예, 위를 향해서 메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어나리시스에 들어가면 음, 페이스 노멀 있죠? 그래서 메시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페이스 노멀이 나오는데 Ctrl C, Ctrl V 눌러가지고, 노마을 볼까요? 자, 0,0,1이죠. 이 말은 직슨 각각의 벡터니까, 위를 가리키는 Z축에, 이제, 저게 나온 거죠. 그 법선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순서를 바꿔봐요. 시계와, 시계, 시계로. 하나,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자,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법선이 이제 밑으로 향해 있죠. 밑으로. 밑으로 향해 있죠. 이것도 베이크 한번 떠볼까요? 자, 이것도, 베이크. 어? 명령가 실행이 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 베이크 뜨면은, 음,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됐냐. 음, 볼까요? 자, 밑으로 향해져 있죠. 예.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메시를 만들 때 항상 우리가 그 삼각형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만 세 개를 넣어주면 되니까 하나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이죠. 근데 사각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어지겠지. 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면이 뒤집힐 거예요 아마. 꼬일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가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노멀 벡터가 나온다는 라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요. 유니티 쪽도 한번 살짝 봐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유니티에 관련된 그프로시저 메쉬라고 해서 그냥 어떤 그 순차적으로 메쉬를 만드는 이제 쿼드, 쿼드는 하나의 형태 사각형이죠. 만드는 방법인데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눈으로 그냥 읽을 건데 일단은 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네 개의 점을 만들었죠. 네 개의 점을 만들었죠. 여기서도 보면은 기준 잡고요. 그냥 위스만큼 갔으니까 동일한 거야. 기준 여기 잡고 X만큼 위로 위스로 간 거죠. 그다음에 하이트가 사실은 이제 z축이긴 한데, 음 어쨌든 어, 이게 y축으로 들어갈 생각. 그, 그 커디네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노에서는 여기가 x인데, 그리고 여기가 y인데, 유니티는 여기가 z야. 그리고 여기가 y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하나 들어갔고, 그다음에 t 스만큼 갔죠. 그다음에 하이트만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t 스랑하이 t 시 같이 먹은 거야. 그렇죠? t 스랑하이 t 시 같이 먹은 거고, 얘는 하이트만간 거고. 그러면은 사실 얘는 한번 그려보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0번째, 1번째,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이렇게 된 거죠. 약간 지그재그로 일단 벌텍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봤을 경우에는. 그죠? 위스로 갔잖아요. X로. 그 다음에 Y로만 갔잖아요. 그 다음에 XY 같이 갔죠.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애죠. 이렇게 해서 벌텍스를 다 집어 넣은 다음에 메시에 벌텍스를 집어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들어간 순서대로 항상 세 번째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0, 2, 1 볼까요? 0, 2, 1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었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0, 2, 1 했고 그 다음에 2, 3, 1 해볼까요? 2, 3, 1 이렇게 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두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계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갔죠. 둘다 시계 방향으로. 그아마 법선이 밑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델타 스톡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명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보자고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노말이라고 해서 각각의 벌텍스에 그 저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뭐죠? 그 법선. 우리가 아까 라인 노에서 요거 했었잖아요. 요거 요거. 요 각각의 벌텍스에 법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방향성이 음, 그래서 지금 이건 포워드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쪽 라이노 같은 게, 아, 그 유니티 같은 게 바라보는 쪽이 z 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z 쪽에 마이너스인 거야. 예. 앞에 붙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텍스 좌표에 들어가고요. 뭐 이거 들어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 여기 유니티 같은 경우도 일단 메시를 만들고 벨텍스를 집어넣고 이 순서를 맞춰 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이게.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한쪽은 시계방향, 한쪽은 시계반대방향으로 하면 꼬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유니티에서도 보면은 이노멀 벡터를 컴퓨트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삼각형을 일단 만들었다라는 게 있고요 이 비슷한 거를 한번 라이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제가 그냥 카피를 또 할게요 또 카피를 해가지고 밑에 본 다음에 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동일하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아까 바뀌었었죠 이게 아니다. 요게 이렇게 됐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세 그러니까 번째 게 어~ 마지막에 제일 먼게여기 들어갔으니까 이 오더가 똑같은 거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0번, 1번, 그다음에 2번, 3번. 예. 그래서 이게 0번, 1번, 2번, 3번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오더를 맞춘 거예요. 제가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 세 번째만 값을 넣어도 됐잖아요. 그죠? 하니까 지금 하나 둘 셋. 그래서 벌텍스 세 개로만 되는 것도 있고 네 개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와 보죠. 0 2 1. 예. 네. 그래서 0 2 1을 연결해 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 를 했고요. 한번 볼까요? 이제 삼각형 요기, 요기 삼각형만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해 보죠. 그다음에 2 3 1.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2, 3, 1 이렇게 해서요.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삼각형 사실 이것도 쪼개보면 삼각형 땅이에요. 사실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또 로우 레벨에서는. OK를 누르게 되면 봅시다. 일단 다 끌게요. 복잡하니까 다 턴오프하고 얘만 턴온 해주고요. 선택해서 퓨리브 턴온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벌텍스가 4개고 페이스가 2개라고 이렇게 뜨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 어, 위로, 위로 이제 황해 있죠. 예. z축으로, 그죠 플러스, 그니까, 러 포지티브한 z축으로 노멀 벡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왜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이번엔 제가 약간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은. 1, 3으로 해볼게요. 1, 3. 음. 하나는 시계방향, 하나는 반대, 반시계방향이야.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001, 00-1. 일단 베이크 한번 떠 볼까요? 음, 베이크 뜬 다음에 자. 어 선택해서 베이크 뜨고요. 구운 다음에 갖고 와 가지고 봐 봐. 이게 지금 이게 렌더링도 지금 다르게 되죠. 예. 네, 렌더링도 다르게 되는데 이건 라이노에서 이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봅시다. 맥스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금 올라왔는데 얘는 지금 밑으로 향해 있죠. 예. 네. 밑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오더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서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가지고, 이법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간단하지만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만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 룰을 만들고 또 체크를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컨스트럭션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 m에서 컴퓨팅 시켜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노마 벡터를. 예, 여기 보니까, 그 유니파이... 어, 여기 자, 너무 화면이 커서 자, 여기 유니파이 노멀스라고 있죠? 얘를 실행을 시켜보죠. 예. 잠깐만요, 인풋이 있어? 음, 자, 유니, 유니파이 노멀해서 제가 가로 열 가로 닫았어요. 세마이클럼 해주고 보죠, 지금 이제 방향이 양쪽이 다 다른데 자, 이제 하나는 좀 통일이 됐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우가 메쉬를 만들 때, 음, 이제 노마를 체크를 해주는 거지. 예, 이거는 이제 노, 그 라이노 개발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겠죠. 예, 유니티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정확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쉬를 가져와가지고 뒤집으면 플립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잠깐 얘기하다가 또 생각이 난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플립 얘기했죠 방금 전에 그 플립이라는 건 면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다 플립 있을걸요 자 플립 어 메쉬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나 유틸에 가보면 은 여기 플립 메쉬 있죠 얘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볼까요 플립 됐죠 네, 이것도 됐고 코드로 보면 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 마이너스,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된 건데, 그쵸? 포지티브인데, 네가티브로 플립했죠? 여기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M 해가지고, 음, 플립. 자, 가로 열고, 음, 일단은 다투로로 줘보죠. 자, 그 다음에 플레 시키게 되면, 이건 뒤집히죠. 네, 이런 식으로 플립 시키는 거죠.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은 이 형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하나는 위를 보고 다른 삼각형 하나는 밑을 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 위를 보고 얘는 밑을 본다는 거지. 이 삼각형은 위, 이 삼각형은 밑에. 뒤집어진 거지 서로가. 이 상태에서 일단 플립을 시키게 되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자체가 바뀌겠지. 근데 이거를 어, 유니파이 시키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 통일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벌텍스의 오더가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이것도 사실 뒷단에서 뜯어보면 각각 벌텍스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 페이스의 커넥티비티가 있을 거고 각각의 벌텍스의 노멀 벡터, 그 다음에 면의 벡터값도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온더플라이, 그러니까 계산할 때 바로 계산해 주는 뭐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해 가지고 다 메모리 단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엔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 <목소리> 벌텍스 의 오더와 그 벡터의 그러니까 법선에 대해서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면이 뒤집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노말 벡터가 라이팅 칼큘레이션할 때, 그다음에 이제 스무딩 같은 것도 할 때도. 그, 다, 벡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면들을 만들 때, 어쨌든 메쉬는 그 점들의 조합이니까 그것들이 어떤 형식이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질 건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메쉬 클래스에서 페이스를 형성할 때 시계 반대 방향의 벌텍스를 연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 아셨죠? 그 방향성 때문에 그렇다. 면의 그법선 때문에 노멀 벡터요. 연결순서를 일관성 있게만 하면은 반대방향으로 돼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따로 다 컴퓨팅을 시켜서 일관적으로 바꾸는 그런 펑션들도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어, 질문 생기면 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